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교회 회개 기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죄가 개인과 공적 영역을 포함한 모든 면곧 우리의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것에 반해서 지나치게 단 기간에 끝내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승부를 보려고 한다는 점인데요. 제가 왜 한국교회와 서울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여쭈면서 현장 기도를 했을 때 받았던 말씀이 성전설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모두를 포함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0절 11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것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거짓말하는 거다. 그 거짓말한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봤다 라고 말씀하시죠.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, 5절 에서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웃들 사이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고아와 과부와 나군의 애들이 피를 흘리고 있다. 또 9절에서는 너희들이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또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분양하고 심지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만약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역사심을 하 기대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고 싶다면 우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진심이다 거짓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그 넓은 길곧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만 멈추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좁은 길곧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서와 산재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일정 기간만 기도하고 삶에 남은 많은 시간을 기간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라 것은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세상에서는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교회가 정말로 회개하고 싶다면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정말로 회복시키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위를 일치시켜야 된다.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거짓된 믿음이 아니다. 칭의,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지는 것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.